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켄터키 미션교회 2020년 가을학기 교류강좌 구원론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구원론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론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 초대교회 시절이나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구원관이 왜곡되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구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거짓된 복음들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구원원을 바로잡아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도록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원론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기쁨이나 평안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 8장 10절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예배를 할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제시음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제대로 잡혀야지만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뭔데 입술로는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론을 제대로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학기 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배울텐데 이번 주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참고문언을 참고하였는데요. 우리나라 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이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뺀 모든 다른 종교들의 출발점은 고통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인생에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고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숙제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고 구원되고 또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서 그것을 이르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보행주의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을 절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도 육체의 수련을 통하여 해탈에 이르기를 원하고 불교의 승려들 같은 경우도 세속을 버리고 출가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그러한 욕심이나 자아를 내려놓아서 윤회를 벗어나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또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 또 성경에 나타나는 s n f 파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채소과는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것을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기독교 안에서도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절제해야 된다 무조건 내려놓음 앞뒤 맥락 없이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노력들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적인 수행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라 말하는 것이 바로 탄트라 사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밀교가 바로 이 탄트라 사상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몽고에서는 라마교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탄트라 사상이죠. 4세기 초에 전 인도에 유행했던 이 철학적 종교 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 기독교 안에도 기복주의라든지 세속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욕주의가 되었든 쾌락주의가 되었든 결국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라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실이될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판데이즘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이란 무엇입니까? 불교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 분들은 종종 들어보았겠지만 범화이려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범화이려 사상에서 범은 인도어의 브라만을 한문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브라마는 세계의 근원이며 세계는 브라만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범은 결국 초월적인 어떤 힘, 초월적인 어떤 신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범아이려에서 아는 주관적인 개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개별적 자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하이려 사상은 결국 개별적인 자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해탈과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 자신이 곧 신이 될수 있다고 라 말하는 것이 바로 범하이려 사상, 범신론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바로 네가 신이야 너의 노력과 행위로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고통의 해소라는 문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들의 계략은 비단 바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의 사상 종교들의 사상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사탄의 이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는지 그 근원 바로 이 죄의 문제보다 결국 죄로 인해서 생긴 이 고통의 문제에 더 관심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안에 기복신앙, 채속주의 프로그램 위주의 그러한 교회들이 생겨나도록 그러한 신앙이 생겨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왜곡된 구원론, 왜곡된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이해관계나 또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현재 기독교 안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는 소조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는 야사 영어로는 Salvation, Save, Redemption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로는 도움, 해방, 구원, 건져 올리다, 속명하다 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죠. 성경에 쓰인 단어의 뜻을 보아 알수 있듯이 구원이라는 말은 소극적으로는 죄와 죽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광범위한 영적인 축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신분을 옮겼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말할 때에는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신이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 영원한 생명의 상실, 영원한 형벌을 겪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되는 것, 해방되는 것, 구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죄인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질긴 역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이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단순한 죽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지 못한 자는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 게시록도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형벌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쉼없이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결국엔 처해질 운명, 모든 인간들이 결국엔 가게 될 그곳,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옥에서 건지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추구할 생각도 할수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제사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죄인은 자신의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할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것이죠. 조직신학자 웨인그르덤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우주의 궁극적인 의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심으로써 이 우주에 공의가 행해졌음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무조건 죄없음이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죄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을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공로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디모데우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이지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완전함에 이르고 신이 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삭이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범신론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과 구원 간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마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